김정은은 아무 잘못 없다고 커버 쳐주느라 어떻게든 거짓말로라도 땜방에서 김정은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보다 김정은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불과 1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바이든이 일본을 패싱하고 한국부터 온다? 문재인으로서는 부럽고 샘나고 열받아서 잠이 안 오는 것을 탁시가 옆에서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기획이 일명 바이든 문재인 만나러 양산에 오다 라는 기획일 것입니다 문가가 퇴임을 했는데도 바이든 이 만나고 싶어한다 얼마나 문재인 을 존경했으면 이렇게 한국까지 와서 만나고 싶어하겠냐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멋진 기획입니까 이 얼마나 대깨문에게는 눈물 코물 나게 감동을 줄 기획입니까 안그렇습니까 이게 탁시의 바이든 문재인 상봉설의 컨셉이었던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 결국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지긴 할 텐데 설마 그런 거짓말을 했겠냐고 물으신다면 운동권 종북자파 세력들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지 모르셔서 그런 것입니다. 원래가 거짓말과 조작은 운동권 자파 세력들의 DNA입니다. 그들에게 거짓말은 유전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난 촛불 전국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던 것을 보고도 모르시겠습니까 그 자들의 머릿속 혈액속 dna 속에 조작이라는 dna 유전자가 콕 박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 자동 반사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국민이란 자기들의 혁명 을 위한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 이나 이용의 도구일 뿐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들의 눈에 한낱 개돼지에 불과할 뿐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나가는 3월 9일 야간에 지지자들과의 성대한 만남을 위해서 바이든과 문재인의 만남이라는 반찬거리가 필요했다 이런 비유가 딱 들어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공한 대통령 바이든이 존경한 대통령 그가 방안에서 양산까지 내려와서 만나고 싶어한 문재인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안그렇습니까 이 거짓말의 수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그 거짓의 수명 그 거짓이 들통나기까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청와대를 나서는 문재인을 만나러 온 지지자들 ktx를 타는 곳에 모여있던 문재인의 지지자들 양산 자택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에게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나러 늙으신 몸을 이끌고 양산까지 오고 싶어 할 정도로 존경에 맞이않는 분이 바로 우리 대기문들의 히어로 문재인 이라는 그 감동이 그 당시에 참석한 지지자들과 참석하지 못한 지지자들 모두의 마음을 감동으로 물결치게 휘저 놓으면 그래서 그 기획이 문가가 양산에 도착하는 그 시점 까지만 먹힌다면 그것만으로 충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들통이 나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적당히 변명하면 그만인 겁니다 서주성 경제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있던 때에도 문재인은 뭐라 했습니까 경제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바다 한복판 에서 북한 경비정이 쏜 총에 맞고 불에 타 죽는데도 문재인이 뭐라 했습니까 그 공무원의 일탈 때문에 그가 저지른 도박빚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그들의 본능이니까요 김정은은 아무 잘못 없다고 커버 쳐주느라 어떻게든 거짓말로라도 땜방에서 김정은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보다 김정은이 더 중요 했던 것입니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면서 입만 열면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자들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무원의 가족들이 흘린 피눈물을 보고도 그러고도 그 입에서 공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정의라는 말이 나오다니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떤 거짓말 프레임을 씌웠는지 이제는 모두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비아그라를 구입했다는 둥그 약을 구입한 이유가 어떻다는 둥 도저히 더러워서 입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성을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최서원씨의딸 정유라에 대해서도 뭐라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개돼지였던 것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였을 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기와 거짓말로 대중을 집단 광기로 몰아갔던 그자들이 누굽니까 그 거짓말을 조작해 냈던 자들이 누구냐는 말씀입니다 그러고도 170여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 또개항구에서 국민을 위한다고 사기를 치면서 표를 달라고 선거 때만 굽실거리면서 구걸하는 자들이 그들 아닙니까? 이 정도 사기를 쳐서 대통령을 몰아낼 정도의 사기꾼들인데 바이든이 방한해서 문재인을 만난다. 양산까지 내려온다. 북한 특사로 바이든이 문재인을 보내려 한다. 이 정도 거짓말은 그들에게는 거짓말 측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민낯인 것입니다. 그들은 떠나면서 나라의 곡간을다 털고 갔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다. 곡간 열쇠를 넘겨받아 열어보니 밑에는 싱크홀이 있더라. 이런 표현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문재인은 바이든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면서 자기를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셔서 고맙답니다.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대묻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출마할까요 여러분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인간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찰은 지금 수사를 4개월 이내에 매듭짓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거짓의 주둥이를 계속 놀리는지 어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